가거 중에, 하지보게티네. 아니, 니가, 덕분에 따졌대요 뭐야? 이거, 제목을, 뭐, 라고 확인해줘볼까요? 여봐 아, 제목은 영어지니까 이 오늘 이 게임을 하고 데 유하. 예, 네, 뭐지 뭐. 일단 이 게임 을 어, 네, 스팀어 생각보다 진짜는 가서 오늘 지이 게임을 하고 자는데요네 이건 뭐. 다들 여기가 아, 천사 아, 아, 그 버그는 천사이군요. 뭐야. 아! 이 프레임구나. 뭐야? 아니! 저거 떼졌는데 저걸 얻어요? 야! 얘? 예? 예? 예? 예? 아니 뭐야! 저거 복 떼졌어요? 아, 괜히 복떼졌는 거짓말을 망친다. 맞다. 야. 뭐야. 자, 이엔 엠피면. 다행일이죠 일단, 다행이다, 이거. 야. 이거, 엄청 재요 오케이, 됐다. 뭐야. 거기서고기인가 이거. 아이거 폭탄 다이거 아이거 폭탄 캐 <목소리> 지금 제가 어디 있는 거죠 이거 아더 있구나 거약 기능이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! 네? 네? 네? 아니, 이 여긴가? 뭐야? 아! 땡땡. 군인들, 네, 안녕하세요. 가 어디 냐 예아예예예예아뭐특징건가 어, 이거 뭐야 아 저기 이거 아 아니 가민 나한테 절시를태겠다전네 이따! 이러십니까 맞아. 아아아아아아아여기냐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아요아아아요 여기가. 여기가. 여기가. 여기가. 여기가. 여기가. 네, you 뭐야? 와, 겁나 많다가뭐 아, 네? 네? 뭐 아니, 나 이거 죽어. 해대해대해 가자. 어, 넷そんな 야, 못 듣잖아. 이거 뭐가 안데 뭐야? 아, 예? 예? 예? 예?